안녕하세요 건강한 미소를 만들어드리는 신미남 곽혜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틀어진 치아에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더 좋은 주제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벌어진 치아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치아 관련한 사항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벌어진 치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벌어진 치아는 크게는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선천적인 이유는 일단 악궁에 비해서 치아의 크기가 작은 경우 외소치가 이런 경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구치가 맹출이 되지 않아서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치아와 잇몸, 입술을 연결해주는 순소대 순소대가 너무 크게 되면 앞니 사이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가 큰 경우에도 치아가 벌어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치아와 골격의 성장이 좀 다르게 성장되면서 생기는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치아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현내밀기 습관이나 이쑤시개를 쓰는 습관으로 인해서 치아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몸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치주질환을 동반하면서 치아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선천적 후천적인 벌어진 치아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 같이 케이스를 좀 보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케이스도 총 4개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교정만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있고요. 교정을 해결했는데 민희씨가 좀 필요한 아쉬운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실제로 교정을 하고 나서 민희씨를 같이 한 케이스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정 없이 민희씨로 마무리한 케이스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희 병원 교정과 원장님 한혜림 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저희가 틀어진 치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한번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교정만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교정 관련된 내용은 주로 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민희 씨 관련 내용은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정만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신민아 이 환자분은 사실 윗니에만 크지 않은 공간이 있는 환자분이었어요. 음.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고 네. 이분은 사실 전반적으로 교합 개선이 필요한 케이스였어요. 음. 사진을 보시면 위에 앞니에 가려서 아래 앞니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렇네요. 음. 보통 디바이트인 경우에 이렇게 그렇죠. 많이 물려서 안 보이게 되는데 그렇죠.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그렇죠. 교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위의 치아를 아래 앞니가 교합을 할 때마다 계속 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앞니가 계속 앞으로 뻗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무턱대고 앞니를 공간을 이렇게 오므려서 닫아버리면 빼치아가 위에 치아를 더 세게 치는 그런 어, 경우가 어. 되기 때문에 어. 이 앞에 부분의 교합을 정상적으로 물릴 수 있도록 음. 교정을 통해서 전방교합 관계를 잘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무리 사진을 볼까요? 어우, 뒷바이트가 엄청 많이 개섰는데요. 그렇죠. 아주 안정적인 전방교합을 저희가 네.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다시는 음. 앞에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는 아주 유지력이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음. 신민항. 두 번째로 규정한 마무리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네. 오, <웃음> <와>. <웃음> 네. 이분은 심지어 고등학생 여자 환자였어요. <웃음> 이 정도면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신경이 많이 쓰였을 아, 것 같죠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앞니 사이에, 위에 앞니 사이에 공간이 아. 컸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네. 이 환자분은 사실 위에 치아에 있는 치아들이 음. 이 고등학생이면 전부 영구치로 바뀌었어야 되고도 남을 나이인데 음. 아직도 유치가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남아 저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음. 그 후에 따라와야 되는 연구치가 선천적으로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치아가 아주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음. 치열 전반에 걸쳐서 공간이 발생한 케이스였죠 음. 그리고 혀가 이분은 위치가 좀 아래쪽에 좋지 않은 위치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 네. 혀를 내미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었어요. 음. 뭐 순소대라고 하는 입술 뒤쪽에 있는 결합 조직이 음. 이렇게 치아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앞에 있는 공간은 또유동 넓어서 박 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하는 어, 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선천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 순소대로 인해서 앞니 사이가 벌어진 케이스인 것 같고요. 조정 원장님이 잘 치료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제 다음 중간 과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이런 경우는 공간을 닫아주는 것이 참 좋은 케이스예요. 음. 성인이 된 후에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적절한 위치로 치아를 배치해 놓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공간을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교정을 통해서 닫았고요. 후방에 있는 공간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절한 크기로 유지를 해놓기로 한 환자입니다. 규정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어, 되게 얼마 안 걸렸네요 네 그동안에 좋지 않은 혀 습관도 10개월에 걸쳐서 제가 계속 같이 음. 좋은 위치로 그리고 내미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장기적으로 함께 진행을 했죠 음. 그러면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유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후에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걸 예상하고 진료를 진행하신 거네요 그렇죠 음. 유치를 지금 바로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임플란트를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있는 나인은 아니었어요. 그쵸.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음. 그때까지 공간을 좀 유지하고 또 식사하는 데도 사용하기 위해서 음. 조금 더 유치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교정을 완료한 직후고요. 네. 순소대 절제수를 교정 끝나고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음. 있는 상황이에요. 어, 저는 사진을 보니까 이분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만족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민감한 나이잖아요. 오. 여자 고등학생이라고 오, 하면은. 맞아. 네, 때 앞니 공간이 아주 예쁘게 닫혔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교합이 좀더 좋아졌기 때문에 네. 아주 만족한 환자분이었습니다 신민아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저희가 다잘 봤고요 이제 두 번째 교정을 진행했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인시가좀 필요했다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다른 치과에서 교정을 마무리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과하게 다친 상태로 치아가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뵈요 교정을 해, 했는데 예뻐지지 않은 거죠 진짜 음. 이럴 거예요? 이런 거좀 넣어줘요 이런 거 이런 거좀 넣어줘